짠 월남쌈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살짝 볶은 양파 이거 베이컨 다이어트 닭가슴살 나오는데 그 닭가슴살인데 청량가요 마시고 이거 그냥 야채가 상추밖에 없길래 상추랑 여기 월남쌈 이거 보이세요? 월남쌈이 사각형이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월, 아, 물안 되는 걸로 했네 뜨거워 너무 뜨거 이 상추를 여다 그냥 깔아줄게요 이제 양파는 제가 먹는 거니까 손으로 할게요 반 잘라가지고 넣어줘요 여기 쌈에는 별로 이렇게 소스를 할게 없으니까 이리3차 소스 넣어줄게요 음 남은 재료들은 먹고선 더 추가를 하면서 먹을 거고요.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언니랑 스리라차 소스랑 진짜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는 닭고기 넣은 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헉? 어 귀엽다. 고렇게 이면 대주먹어 너무 이쁜데? 너무 이쁘건데? 진짜 찐해 진짜 찐해 맛어응 있는데 중심이 어떡하세요. 냠냠 y 이 여러분 저, 갑자기, 뜬금 다래끼 째고 왔잖아요, 아까. 무서우시면, 약을 처방해드리고, 그 다음에, 그, 째실래요? 아니면 그냥 지금 째실래요? 이러시길래, 쨰때 많이 아프냐고 그러니까, 마취하고 할 거라서 많이 안 아플 거래요. 그래서 저는, 확실하게 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, 뭔가 일사천리로 일을 다 끝내셔가지고, 마취하고선 째고 왔어요, 어쩌다 보니까. 그래서 약 받고서는 지금 밥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. 눈도 지금 뜨기도 불편해요. 이렇게, 이물질감도 너무 심하고 이래가지고. 아무튼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이거 안약 넣을 거고 이거는 자기 전에 안 연고? 연고 발르라 그래가지고 저건 바를 거고 딱 이렇게 먹었어요 힘드네요 참 <웃음> 여러분도 다래끼 조심하세요